로야 사랑의 교회 선교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신시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장태수 목사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금요일날 무덤가에 계신, 이제, 고난의 절정의 순간. 저는 오늘 드라마 설교 제 3탄,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전달할 때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내시록으로 추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시면 좋아요 또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 어, 속담에 사나이는 세번 이상 울면 되지 않는다 큰예가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경찰로 경찰의 시아이가 울면 안 된다고 어, 늘 어,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울기만 해야 될 것이거든요. 신앙의 실패.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결혼에 실패할 수도 있고, 인생살이의 실패가 있지만, 우리가 결코 실패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의 실패. 이거는 바로 죽음입니다. 이건 바로 불법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신앙에 실패해서 대선통곡함에 오는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이제 부활죄를 기대고 있은 주간에네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저녁에 우리 주님께서 아주 피작한 각오로 제자들을 불부모아 놓고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심각한 말을 조용히 베드로에게 말씀, 베드로야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세번 분리하리라. 그그 말을 들때 베드로는. 만은 그물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죄인이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십자가 밑에 쳐서 복종시켜 자신을 죽이는 자니 신앙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폭이거나, 교만해서 만듭니다. 특히 목회자에게는 잘될때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분강사지만 사람이 많이 모여놓고 막, 할렐루야! 어제 한국에, 뭐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막 수천 명이 막 그냥 아유, 이거로 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밖에 없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최고예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음? 자칫 교만하면, 자칫 교만하면 성령의 사랑이었을지라도 원수가약그것 그 등을 통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음? 잘될때 조심해.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심으신 셈. 그 말씀을 우리 캐논 적대로 우리 신령을늘취어야되는 것입니다. 그 너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우리 신경에자신만만의신는안 되는 것이에요. 선생님 염려하세요. 다른 사람은. 부인할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신만만했었습니다 여러분 바위시요 크으 그 소리에 쭉 떠서 도망다니고 힛도 갈때 부신 타락하지 않았어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가 나라 왕위에 오르고, 나라가 편안하고,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 때, 그의 눈에, 차아, 승, 승 밖에서 무릎하는 바세가 그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설득있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충격이 두려움과 공포가 패드락게 밀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강요대의 비신으로 강요대의 피신으로예수님이 우리 주님께서 마태원 폐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응? 몰아치고 배를대고 배가 흔들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시다 일어나셨어 풍랑아 잠잠하라 풍랑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제자들이, 가끔, 이야, 이이 시기에, 풍남도, 선종하는 거. 우리 주님 대단하시죠? 그래, 주님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 예수님 따라가면야 응? 우리 출산. 어? 예수님께서, 어? 걸어서 집에, 지방에 군대에 귀신이 가는데 귀신이 막수소로막 소리 지면서, 나예산 <웃음> 귀신이 그랬단 얘기 예. 예수여, 왜 나를 괴롭게 하, 하셔야 합니까? 나를 보내려면요? 자, 저기에기 보내주세요 야, 지금까지 이 제자들은 어? 누가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아마 처음 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 속에서 이 광인의 그 속에 뜯은 귀신이 음, 그래서 <웃음> 빠져나와가지고 옆에 2천만이나 되는그 돼지 떼한 마리 어서그 돼지 떼가 다 무사히 빠지는 모습을 보니 제자들은 야 하늘 우리의 스님 치거다 우리의 스님만 따라다니는내 출세는 보관됐다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죽은지 나흘이나 되는 죽은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나사로야 마오너라 소리칠 때 경기적인 죽은지 나오려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그수인을풀복한너온게 아니었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누가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까 이런 모르고 있어 힘들고 어렵게 월세를 내지 못해서 고통하고 심없는 개척의 목사님을 들얼마나 봤습니다. 오늘 교회가 문받을까 내일 교회를 문받을까 그러면서 사명 때문에 사회를 감당하는 기한 목사님을 들얼마나 봤습니다. 연날 때부터 대형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랑 받고 미국 유학 갔다 왔어. 강단에 설 때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것을 설교하면 그 누가 못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충격적 기적 현실 앞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입맞춤면서 팔았을 때. 예수님은 거기서 하늘문을쫙 갈라, 갈라서 하늘에 천군 천사 불말과 불설가 쫙 붙어나서 강유다와 그를 잡으러온 성전의 군사들을 쓸어버리고 영광이 나타났어야 나타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기를 기대하고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임은 아! 너무나 나약한 모습으로 오늘 대척교회에 오늘 힘들 행복해 하시는 우리 결자 목사님 여러분 저 자랑하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는 거고 또흘러가서 결코 우리 주님께서 상금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뒤에는 수많은 성도는 없지만 고구의 제타를 타고 다니고 또 많은 양떼들이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여러분을 도울 것이며 하나님께서응문하고또경려하고 계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도로 여러분 고작 할 것이 없어서 자기 품에서 칼을 고작해서 예수님을 지킨다고 칼을 흔들다 보니까 말로라는 사람의 길을 찾아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흐문 칼한절로로치켜보려고 흔들다가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잘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붙여주면서 우리 이에게서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칼을 도로 꽂아라. 칼을 도로 고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수천 년 역사 동안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총칼로 정권을 잡으면 총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그 권력이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건물 10년이요, 한1 0년이다 이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우리는 5년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란 우리 기독교는 참아 견디기 힘든 5년의 세월을 우리는 겪었던 것입니다. 우리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준비를 시원합니다. 고작 큰 소리 한베배로는 예수님을 치킨다고, 조그만 칼한 자리를 뽑아서, 흔들다가 말고란 산에 길을 쪄라. 예수님은 너무나 철학의 군사들이 의해서 잡혀가고, 끌려가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철학하 앉아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마음 기대와 그의 희망과 소망이 무너져버린 너무나 철하신 예수님 앞에 자신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녀들과 연약한 여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조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해 들으십니다. 그의 처절한 신앙의 실패. 베드로야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 세번부인하라그 순간에 세번 부인하는 순간에 베드로의 눈하고 예수님의 눈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마지막 배달은 그토록 사랑하는 선생님 예수님을 저주하는옛날에그보다 나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야 심비들자도록 깨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 육신은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고 베도레는 한없는 한는 슬픔과 자기 자괴감과 자기 연약함과 자기 이, 이 부족함을 느끼면서 가레바 제재소량 짐을 뒤쳐 나오면서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벽을 알리는 타부름 소리 네가타 울기 전에 저를 세번불나리라꼭기우 타부름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의 내면 안에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고기 잡는 무식한 말을 따라다가 말을 수제자로 삼아주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구나 후회와 자취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니나시야의 후회의 눈물을 흘렸어 났다 평사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경비해서 시들과 연달이 올때 그것을 승리로 이끌어낼 준비하십니다. 아렐루야 아마 베다로는 이런 노래를 아마 불렀을 것입니다. 기도, 저배들이 알려을껴 해서 기도하는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내 자대로 내정욕도를 했다가 차단신, 신앙의 실패를 거두었다. 구의 눈물을 흘리고 핵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내가, 다시는 내가 주님을 배신한 일이었고 다시는 내가 신앙의 실패로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위리하게도 로마에서 피폭받는 그 로마의 기도인을 건면로 갖다가 영광스럽게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성녀의 반환에 국계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에 실패를 해서 회개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너희는 그 절망이 길어서는 안됩니다 그 슬픔이 길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향해 가까이 나갈 때 우리 주님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수년 동안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는 성도 여러분 다시는 우리 신앙의 실패는 없습니다. 다시는 신앙의 자이없습니다 우리 베드로처럼 해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일하시기를 내시름으로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